민주당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. 조사를 받던 김현옥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재명 비리 관련 핵심 열쇠를 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차례대로 사라져온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2021년 12월 10일 이환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2022년 1월 11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이자 주요 증인이었던 이명철씨 2022년 1월 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일처장등세사람의 불과 40여일 사이에 한 사람씩 사라졌 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김혜경 부부 법인카드 요용 및 국고손실주 에 관련 인물인 김현욱씨까지 총 4명째입니다. 한 명이 사라지면 그것은 우연일 수 있겠습니다만 두명세명 그리고 네명째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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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의 딸들이 좀 눈을 떠야 할 텐데 이 나라 여성들이 어쩌다가 저런 인간에게 휘둘리게 됐는지 정말 걱정입니다. 결론입니다.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명하지 않 습니까 대장동 개발비리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몇 사람에게 몰아주었습니다. 그것을 최종 결제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